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어, 지난번에 석류 씨앗을 채취해서 심었던 거가 이렇게 발화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슬라지도 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산앵두. 제가 산앵두 열매는 먹고 씨앗만 남겨 놨던 게 있어요. 음, 날짜도 보면 2022년 6월 20일. 이거를 어 심으려 하는데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얘는 이제 어 음. 어, 제가 자꾸 까먹어요 석류, <웃음> 석류 씨앗을 심듯이 요거는좀 음, 조금 됐고 얘는 지금 너무 많이 해서 꽉 차가지고 물을 줬지만 그러니까 일단 어원예용 상토를 놓고 물을 뿌렸어요. 물을 주고, 어, 지난번에 성류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씨앗을 놓고 다시 원행상태를 덮었어요. 근데 얘는 너무 많아서 덮기에는 빼든가 다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 산행두가 여러 개 되니까, 음, 한, 뭐, 일곱 개 정도. 그러니까 심, 심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위에다 놓고 다시 위 덮고 물을 뿌리고 얘는 꾹꾹꾹 집어 넣으려고요. 석류 씨앗이 발화하듯 음, 우리 산행두인 이스라지도 발화하기를 바라면서 얘는 위로 덮어 씌우고요. 음. 그리고 얘는 많으니까 꼭 누르는 걸로 하죠. 누르고 왜냐하면 어, 원형 상토를 놓고 물을 물을 뿌렸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해보죠 뭐이 아이들이 씨앗의 2배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얘도 약간 넣고 워낙 좀덜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어서 제가 어쩌면 성류를 좀 빨리 뺐는지도 모르겠어요 좀더 놔뒀으면 더 많은 발화를 볼 수도 있었을텐데 음. 이거는, 음, 상토를 조금 담아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뿌린 거고요. 얘는 누른 건데, 누른 거 위에 다시 상토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쟤네들 키웠듯이 또이 비닐에다 넣어야죠. 어, 지퍼백에 약간의 구멍만 열어놓고요. 네. 아이들이 또 바라되는 것을 지켜봐야죠. 산행도 또 바라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음, 성주가 바라했듯이 산행도 바라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